남자들, 특히 다운펌 많이 하는 남자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파마 많이 하고, 다운펌 많이 하게 되면 두피가 가렵고 막흰 각질 같은 게 떨어지거든요? 에? 이런 게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건데 아, 이게 사실 원인이 너무 많아요 뭐 가공식품 많이 먹고, 뭐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는 그런 식단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트레스, 환절기, 호르몬 문제 원인이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파마 많이 하고, 다운펌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두피염이 생기는 거는 확실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또 환절기잖아요. 환절기니까 더 조심해야 돼. 환절기면 진짜 더 조심해야 돼. 두피도 피부잖아. 관리해줘야지.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저녁 샴푸를 꼭 해요. 꼭. 이게 밖에서 하루 종일 활동하고 그대로 자면 안 돼요. 특히 머리에 남자들 헤어 제품 많이 바르잖아요. 이대로 그대로 눕잖아? 오우. 하지 마. 그냥 바로 화장실 가. 빨리. 대신 미우스로 까아야 돼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도 두피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꼭미온수록 오케이 우리가 사실 하루 종일 땀 많이 흘리고 뭐 먼지도 많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노폐물이 많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각질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공이 점점점점 노폐물 때문에 막혀서 이게 머리 힘이 없으신다고 이렇게 되면 머리 톤도 빠지는 거야 그게 탈모야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저녁에는좀 머리 깎고 잡시다 오케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샴푸를 할때 손톱을 안 하는 거야 손끝으로 해야 돼 손끝으로 이 지문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야 돼머리 마사지 하듯이 두피 위주로 오케이? 사실 샴푸를 할때 머리카락만 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면 진짜 의미가 없어 사실 헬스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저수 술이 똥네 장난 아니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게 조금 귀찮다 아니면 뭐 조금 힘들다 이러면 샴푸 브러쉬 쓰는 거예요. 샴푸 브러쉬. 이게 진짜 손가락에 할수 있는 일을 다 대체해줘요. 오히려 더 좋아. 이게 진짜 딥 클렌징 확실하게 도와준다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두피 스케일링 해주고 트리트먼트 관리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스케일러는 샴푸 대신에 뭐 일주일에 두 번? 뭐 각질이 좀 많다 이러면 세 번까지도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스케일링 효과가 뭐 냄새 제거, 각질, 피지, 노폐물 제거해주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사실 이런 두피 스케일링, 뭐 두피 관리는 미용실에서 할수 있는데 너무 비싸잖아, 솔직히. 뭐, 한 번에 한1 0만원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그냥 우리가 스케일러 하나 사가지고, 그냥 바르면 끝 딱이야. 두피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는, 이제 머리 결을 딱딱 정돈해준 다음에, 이렇게 도포해주고, 결대로 딱딱 도포해주는 거예요. 약간 소금 결정이 있어서, 스크럽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소금 결정을 손가락으로 마사지 하듯이 두피를 꼼꼼하게 스크럽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 손가락으로 하기 가 조금 힘들다 아니면 귀찮다 이러면 또 아까 말했던 두피브러시 사용하면 돼요 두피브러시로 꼼꼼하게 진짜 쫙싹싹쫙하면 두피가 두피 노폐물이 그냥 싹다쓸려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속은 결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스크럽하는데 진짜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제 헹구기 전에 얼굴 내 얼굴 좀 잘생겼나 한번 쓱 봐주고 이제 마지막에 헹궈질 때도 손끝 아니면 두피브러시로 꼼꼼하게 나머지 노폐물을 다 씻겨 나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제 마사지 해주면서 씻겨주면 내 돼요 다음 단계는 트리트 먼트인데 트리트 먼트는 사실 머리 물기를 조금 짠 다음에 사용해주면 더 좋아요 흡수가 더잘 돼요 뭐 사실 뭐 수건으로 어느 정도 흡수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끝으로 예, 냥냥 쫙쫙쫙 그냥 짜서 하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펌도 많이 하고 드라이기로 이제 열 처리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끝이 손상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이래서 트리트먼트 바를 때도 모발 끝부터 발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모발 큐티클은 아래 방향으로 뻗어나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모발 하나하나 한가닥 한가닥 잡아주면서 이렇게 도포해주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한뭐 3, 4분? 뭐 길면 한 5분 정도 이제 기다려주는 건데, 뭐 그동안 뭐 양치를 해도 되고, 뭐 관이 체크해도 되고, 예? 다리 체크 체크하면 되들요 뭐 거울 한 번씩 보면서 응, 내가 얼마나 잘생겼나? 뭐 이런 거한 번씩 확인하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말끔하게 다헹궈지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샴푸를 다 하잖아요 그럼 네 번째로 할 일은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주는 거예요 솔직히 찬바람으로 말리면 머리 말리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귀찮긴 하거든요 근데 두피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두피부터 이렇게 찬바람으로 말려줘야 두피 자극이 없으니까 찬바람으로 살살 살살, 살살 말려주는 습관을 좀 드리세요 스타일링 할 때는 사실 열 처리가 필요해서 뜨거운 바람을 하는 게 좋은데 이게 평소에 관리할 때 특히 밤에 머리를 감고 잘 때는 이렇게 찬 바람으로 두피 위주로 말려주고 자는 게 좋습니다 귀찮아도 해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헤어 토닉, 헤어 세럼을 이용해요 사실 헤어 세럼이나 토닉은 머리가 젖었을 때 바르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헤어 세럼이나 토닉도 같이 증발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머리 다 말려준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건 클로란 제품인데 이건 클로란 SOS 세럼인데 이게 진짜 다운이나 뭐 파마 많이 하고 있을 때 각질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이럴 때 발라주잖아? 쓱사하죠 진짜 이 상태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한 2, 3일 정도만 해주잖아요 그럼 싹 들어간다니까? 솔직히 클로란 제품이 조금 비싸긴 한데 비싸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효과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피 관리하는 방법 특히 남자들이 특히 땅허퍼 파마 많이 하는 남자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상태 안 좋아져서 뒤늦게 피부과 가고 난리 치지 말고 평소에 평소에 관리하자고 음 관리는 하고 살아야 돼 오케이